자, 하이구야 반갑습니다 3월 10일 목요일 업데이트 글로벌 2주년 페스티벌 2부 이벤트 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신캐가 나와요 여러분 신캐가 나오는데 어제 솔직히 말할게요 이렇게 슥 보다가 신규 영웅 아, 엘레인 하이 아, 지질그리고안잡겠네 생각했거든요 그랬거든요 좀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상당히 괜찮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딱 봐도 그냥 좀 약간 어, 대충 하고 지나가려는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어, 이거 예, 한번 볼까요? 되게 이제 끝내도록 타죠. 템페스트 포 이쁩니다. 일단 이쁘고요. 봄의 향기. 아 이제 드디어 봄이 왔어요, 여러분. 날씨 좋더라. 금빛 단일기 LA입니다. 개성한 번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흔날리는 꽃잎인데 아군턴 시작시에 모든 적군에게 한턴 동안 신수의 꽃잎 효과를 부여하고 자 아군턴 시작시입니다. 어, 신수의 꽃잎이라는 효과가 이제 처음 나왔는데 이게 부여가 되면. 해당 적군에게 아군 요정족 영웅이 피해를 주면 주는 피해가 3 0 증가한 뒤한톤 동안 감전 효과가 부여된다 저딱 떠올라 버렸어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솔직히 제일 처음 먼저 떠오른 거는 각킹이었어요 각킹이 첫 턴에 랭업 잘 받아서 때리면 첫 턴에 끝내는 장면도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어. 근데 엘레인까지 쓰면 진짜 난리나겠는데요? 각킹 딜이 겁나 셀것 같아요 첫 턴에 선 턴을 각, 각킹한테 뺏겼다? 근데 상대 엘레인까지 있다? 랭업 받아서 후두둑 후두두번 친다 끝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아마 또 덱이 우리 예상되는 게 있죠 어, 남매덱 <웃음> 오빠랑 같이 엘레인이 날뛰는 그런 느낌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떠올랐냐면 이감전이란걸 보고 감전? 에이 설마 장날킹, 야, 아이, 그건 아니, 어?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장날킹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물도 하나 새로 나오거든? 요 장날킹 걸로. 자, 그 정도 힌트 드리고 오다 살펴봅시다. 일단, 스킬, 첫 번째 스킬, 플라워 블라스트입니다. 모든 적군의 공격이 250% 피해를 주고 두탄 동안 버프 및 디버프 스킬 사용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버프 및 디버프 사용 불가능. 삼성 기준으로 그렇고 일성의 때는 어느 정도일지 자, 두 번째 스킬 컨덕팅 네이처 세턴 도가 모든 아군의 생명관련 능력 15% 증가, 생명관련입니다 15% 증가있겠고 피격시 받는 피의 40%를 즉시 회복하는 효과를 부여한다 요거를착 켜놓으면 개를 죽이지 못할 거면 안 때리는 게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 들겠는데 탁 때렸을 때 피해 받고 바로 그만큼 또 피가 차고 이러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생명관련이라 가지고 그 턴이 끝났을 때 뭐. 회복률 같은 게, 재생률 같은 게또 좋아져가지고, 피도 착 올라갈 거고, 그런 어떤 느낌. 자, 필살기입니다. 템페스트 폴스.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420% 피해주고, 100%만큼 방출입니다. 방출. 내가 이거 볼 때, 야, 이거, 장난, 야, 설마, 장난킹이라고 이런 느낌 나버렸어요. 어, 방출이나 감전, 중독, 출혈, 디버프에 남은 피해량만큼 추가 피해주는, 그, 어, 장날킹이 꿀밤 때리기 기술 그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도 솔직히 각킹이랑 그게 더 기대가 되긴 한데 이 장날킹 난리날 수도 있는 게야 아까 말씀드린 새로 나온 성물이 있습니다. 성물. 자, 일단 이번에 라인업에는 금비나기 알리인도 있고요. 여기 해멀이 있어요. 여기 해멀 해머. 오, 요거 의미 있습니다. 이해멀 해머 상당히 좋거든요. 이렇게 쭉 있고요. 자엽 뽑기입니다 내일 이거는 제가 뽑아 봐야 될것 같고 적어도 명함은 뽑아서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정대에다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신규 컨텐츠 안내에서 가구 봄맞이 가구 쫙 한번 나오게 되겠고요 신규성물 이종슈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신규성물입니다 짜잔 작은 날개킹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에이, 넷마블 형들이 이거는 작정한 게 아닌가 작은 날개킹 자신이 전체 공격 스킬로 피해를 주면 적군에게 한턴 동안 출혈을 부여한다. 장이킹은 우리 출혈이나 감전이나 뭐 이런 게 말리면 안 된다, 그죠? 폐가 말리면 안 되고 이랬는데, 그냥 전체 스킬 나가면 출혈이 그냥 하나 붙어뿐다고? 와, 이거 상당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괜찮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금빛단기 엘레인. 야, 엘레인 것도 만들어주게 되는데, 모든 적군은 감전 디버프 효과과 걸려있는 동안 받는 피해 30% 증가한다. 이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 아까 개성에서 어? 감정 그냥 바로 걸어보잖아요 요정적으로 때리면 감정 걸어놓는데 거기다가 때리면 받는 피해 30% 증가까지 있으니까 봐봐 그러면 우리 주피 30% 증가제 주피 30%에 감정 부여돼서 그다음 때리는 거는 저기 받는 피해 30%까지 증가된다고요 이거는 예, 장난킹 밀어주는 느낌이 있는데 아니 잠깐만 이둘 중에서 성물 만든다면 엘레인꺼 만들어 가지고 장날킹 말고, 그냥, 각성킹이랑 써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성킹 첫 번째 스킬 때릴 때 감전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스킬 때릴 때는 바피 30%까지 더 들어가가지고. 자, 일단, 뭐, 여러분들이 느끼요 지금 어떻는지. 제가 뭔가 잘못, 지금, 착각한 게 있는지. 댓글로 또 얘기 나눠보면 좋겠고요. 어, 신규 효과 추가됐죠. 아까 신수의 꽃잎이라는 거. 어. 이 끈빛 날개 엘레인의 개성에 들어있다, 그죠? 요정족 영웅에게 피격시 받는 피해 30% 증가. 및 감정부여. 받는 피해 30%, 이거 중첩이 되려나? 여기도 받는 피해 30% 있고. 중첩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하여튼 뭔가 요정 쪽에 킹 엘레인, 뭐, 다이앳, 뭐, 하여튼 요런 쪽. 남매의 커플에 맞주 난리 좀 치보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자. 신규 패키지, 이번에좀 굉장히 좀싼 거. 싸다고 하긴 그렇다. 효율이 높은 거 나오네요. 5만원에 250개짜리. 랭크 패키지 8입니다. 랭크 패키지 7까지 구매가 다 됐을 때 그렇게 살수 있는 거겠고. 시스템 개선, 편의성 개선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GP 인지 강화 및 사용 편의 개선. 자, 이런 것도 좀 슥슥 지나갈게요. 이런 것도 마수전 주간 선택 인지 강화 실수 안 하게끔 조금 이렇게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고 1일 미션 정규전 미션이 변경됩니다. 이제까지는 어, 정규전 원래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숙제 때문에라도 정규전을 했다면 이제는 어, 숙제에서는 정규전이든 정회전이든둘 어,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가 두개다 해야 되는 거가 이이 이, 슬래시가 뭘까? 오아리아 앤드야 이게 정규전, 정해전, 참가. 둘 중에 하나야, 아니면 둘 다야? 그것도 확실히 와닿지가 않는데 요, 요 슬래시 하나로는. OR인지 n 든인지 자, 킹의 재료 교환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재료 교환에 어둠의 마법서 추가되게 되겠고요 이거 중요한네 수련 꿀 소탕 기능 추가됩니다. 아, 이제 좀 소탕 좀 하자. 수련도 진짜. 수련 진짜 너무 많이 했다. 수련 진짜. 수련구 할 때마다 졸아요. 저는 이상 아닌데 좀 달콤하긴 해. 이상형 수련구를 할 때마다 나는 졸면서 하거든? 예. 오토 딱 눌러놓고 살짝 졸고, 졸다가 팽팽! 소리 나면 이제 툭 보고 어, 들어가 말고 또 졸고, 씨. <웃음> 네, 이제 드디어 이 소탕할 수 있게 되고요 대신 또 환영의 호박은 또 소탕을 할수 없대요. 네. 그래요. 그거 정도는 우리가 때려 패자 그런 느낌. 자, 메인 스테이지에서도 오토 기능이 추가됩니다. 랭크 60 달성 시에. 자, 이벤트 좋습니다. 봄기원제 기원, 이벤트입니다. 자, 위에 뜨는 거 말이죠. 이게 이제 이벤트 2차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봄맞이 재단 이벤트 해가지고 또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재단 받치고 뭐 이벤트 간단합니다.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 받아야지 당연히 이벤트는 이번에 룰렛 그거 먹어제거 룰렛 판 맞추는 거 열심히 했죠. 조금 귀찮기도 했지만 맛있게 많이 먹었다. 이번에도 또 다음 이벤트도 다들 잘 받아드시고요 구대 성전 이벤트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세력을 내가 골라가지고 내가 어느 세력에 속할지 스티그마에 속할지, 십계에 속할지 여러분, 여러분 어떤 거 좋아합니까? 여러분 댓글로 얘기 나눠봐서 좋겠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할 거야? 어, 하여튼 한 쪽에 속해가지고 둘중 진영, 어, 두 진영이 이제 pve로 pvp 아니고 pve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 진영이 포인트를 많이 획득했냐 정도로 싸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그 기여도로 이 포인트로 wp로 아이템을 요렇게 요쪽에 바꿔 먹을 수가 있겠죠 많이 바꿔 먹는 쪽이 또 이기는 거지 그래서 그 진영전이 이제 끝났을 때 끝났을 때 개인 순위별 보상이 한번 있겠고요 보상 그다음에 진영 보상이 있겠습니다 소속 진영이 승리했냐 패배했냐에 따라 진영 보상이 있겠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갈 거야? 자, 어디 쪽이 있길라나? 알 수가 없다, 이거, 진짜. 아, 잠깐, 아니구나. 아까 요, 요 보상은 기어도 점수별, 기어도 점수별로 보상을 한번 봤고요요 WP라는 걸로는 WP로 또 교환소에서 바꿔먹을 수 있는 보상도 또 따로 있고, 그렇네요. 하여튼 잔뜩 뭐가 있으니까. 잘해 봅시다. 자, 챕터 클리어 보상 이벤트도 또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챕터 미리 좀 클리어 하신 분들은 싹당 하고 다 들어겠네요. 오 와, 달달합니다. 자, 글로벌 2주년 스페셜 미션 후반 이런 거 뽑기권도 막뚝 들어 있고 합니다. 뭐, 뭐 간단하죠, 미션 내용은. 솔가리스 좀 하고 뭐, 뭐 숙제 열심히 하면 다 받는 거니까. 뭐 달달하게 받도록 하고요. 솔가리스 대보상 던전 후반입니다. 뭐, 간단하죠. 이거 들어가서 차가닥 바르게 보면 와라락 한번 매일매일 좀 받도록 하고요 확정 보상에, 오우야, 초각성 고인까지 달달합니다. 글로벌 2주년 성장 부스팅 이벤트 3종, 선멸전 방장 보상 2배, 아, 좋은데요. 격퇴는 안할 거죠, 어차피? <웃음> 2배라는 거. 순찰권 파견 소탕권 2배, 1일 임무 보상 변경, 이벤트 기간 동안 일부 보상이 변경되는데, 상향되게 되는 거죠. 다이아도 두개가세개 되고 말이죠. 모르가 20에서 40개로 올라가게 되겠고, 뭐 숙제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은 뭐 저절로 상향돼서 받게 되겠습니다. 정규전 스페셜 룰 이벤트 합니다. 사인 바로 참가하는 그 이벤트가 들어가겠고, 정규전에서도 순위 보상. 이렇게. 좀 달려볼까? <웃음> 요즘 심심해서 랭킹전 한 번씩 하는데, 내가. 이한번 달려봐. 자, 그래서 이벤트 기간 동 축제 점수가 1.5배 증가하게 되겠고요. 정규랑 정의 플래티넘 등급까지만 적용됩니다. 이거는. 싸움 축제 승리 달성 이벤트 해가지고 PVP 승리 횟수에 따라 또 보상 받아가는 이벤트도 합니다. PVP 사람 좀 많아지겠네. 어. 자, 솔가리스 요새 스페셜의 전투 이벤트 하게 되겠고요. 목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면대수동 또 열리게 되면 골드 좀 받아 챙기고요. 그외 버그 수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의외로 좀 괜찮아 보이는 엘레인. 내일 제가 생방 켜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서 써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벤트들 여러분 다들 잘 챙겨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굿, 바이.